안녕하세요. 네일숍은 처음이지 진행하고 있는 한 레이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네일숍을 오픈하는 적합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적합상권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저희 점포의 인테리어와 그리고 제품 선정 그리고 이제 운영 컨셉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나눠서는 어, 다음 회차에 또 다시 정확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점포를 어느정도 몇 평의 평수로 계약을 할 것인지 아마 거의 생각을 하시고 점포를 보러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점포에 내가 어떻게 나의 살롱을 세팅할 것인지 이미 어,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지만이 어떤 제품을 리스트 구매를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을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스트업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매니테이블을 몇 개를 할 거고 패디 자석을 몇 개를 할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술을 다 하실 거면 왁싱과 손눈석배드 위치나 탕비실, 대기석 어떻게 할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품을 구매하시고 재료를 세팅하는 데 대한 추가 구매 리스트가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포를 계약하시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하고 인테리어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되고 이미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도면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포에 대한 계약을 하신가 동시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이미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지만 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비품 그리고 필요한 자재 여러가지 것들을 구매 가능한 리스트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스트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물건을 자제하실 수도 있고요.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어, 놓치지 않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리스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어, 창업하시고 창업 준비하시면서 점포 계약까지 가신 상황이라면 일단은 창업비가 산출이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어, 제품 구매 리스트 나와 있을 거고 뭐 제품 구매 외에 매장에 필요한 전자제품들 그런 기구들 그런 리스트업도 되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수기로 쓰시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어, 리스트업을 전선화 하셔가지고 가격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 투자 경비, 그러니까 총 필요 경비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총 필요 경비가 나에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책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어느 부분은 셀프고 어느 부분은 아시는 분이 선불을 하고 어느 부분은 또 이렇게 돼서 내가 총 투자, 얼마를 투자를 해 가지고 오픈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이 왜꼭 필요하냐면 나중에 손익분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될때 손익분기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어떤 금액을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오픈하셨을 때 상업하셨을 때 들어간 총 투자 비용이 오픈 전에 꼭 필요 리스트업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익 붕괴증을 내가 언제쯤 찍을 수 있는지 운영을 하다 보면 매출이 나오시는 걸 보고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잊지 마시고 리스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일샵의 내부 시설은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불투명한 문으로 막혀있는 칸막이 공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절반 이상은 투명하게 보여야 되고 아니면 커텐이 어, 바로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설치가 하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여러분들이 가구나 이런 세탁기를 구매를 하시거나 전자레인지 이런 필요한 탕비실 자재들은 이미 설계상에서 빌트인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매장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시고요 카페 바나 아니면 테이블 바를 이용해 가지고 고객 접객석 그러니까 공간이 매우 작더라도 대기석은 꼭 만드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매장이 아무리 작더라도 저희가 내일 설렁에서 일을 하다보니 램프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항상 상시로 꼽혀 있는 전기 기구들 그리고 커피 머신 등뭐 세탁기 냉장고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이제 드릴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흡진기나 집진기 같은 걸 쓰시게 되면 전기 용량이 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포 계약을 하셨을 때 일반 상가에서 어느 정도의 그 상가에 맞는 점포, 어, 전기 양을 설치를 다 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전한 전기 용량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수납공사를 꼭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야지만 여름에 에어컨이나 겨울에 오픈기를 틀었을 때 여러분들이 시술하는 데 있어서 전기 용량이 리릴까 걱정하시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승합공사는 무료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 요구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상업비 산출 내용 부분에 어, 작업을 좀 넣으셔야 된다고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린 편입니다 승합공사는 매장이 크면 클수록꼭 하셔야 돼요 작은 병수면은그 안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실 수 있는데 매장이 10평 이상, 15평 이상 올라가시면 저는 승합공사를 꼭 하셔야지 안전한 시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냥 약간 좀 사이드적으로 이야기해 를 드리면 우리가 제일 시술을 할때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램프에 내가 시술을 잘 하는데도 리프팅이 많이 되거나 뭔가 빨리 떨어지나 이런 여러 가지 연인들이 생겼을 때는요 전기 용량이 딸려서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설치를 하실 때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배치를 하시기 전에 매니테이블 그리고 패디테이블 이런 것들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외부에서 보셨을 때 이런 시설물들이 시각적으로 얼마나 깔끔하게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가 됐는지 안에서의 내부 도면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요 내 매장이 고객님의 입장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동선이 편리하게 깔끔하게 정확하게 인테리어가 잘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인테리어도 아마 좀 머릿속에 그려 보시면서 설계를 조금 같이 맡기지만 마시고 좀 해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시술자의 동선만 고려한 인테리어를 좀 많이 우리 시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를 구상을 하시는데 저는 고객님 입장에서도 인테리어가 좀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국은 우리는 편한데 고객님이 불편한 동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편하지만 고객님이 움직이기에도 편한 동선의 인테리어를 설계를 하시도록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가구만 설치를 하시거나 이제 의뢰를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솔직히 운영을 하다 보면 초기에 투자를 많이 못 하시게 되면 결국은 투자하시기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무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초기에 어느 정도 수납장들을 깔끔하게 세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물건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 있지 않도록 아직까지도 네일 살롱이 지저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테리어 설계를 하실 때 우리 매장이 최대한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동산과 그 가구의 재료 마감재 등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 우리 살롱이 몇 년이 지나도 어 처음 오픈한 것처럼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마감재까지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인테리어 설계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적합상권을 선택한 후에 매장 인테리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구의 동선 배려 그리고 고객님을 위한 동선까지 제가 조금 풀어봐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 설계한 우리 이 매장에서 나의 이 매장에서 어떤 운영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지 그런 운영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댓글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